어? 그럴 같으면 이것이 체중원이다. 이 고탑주란 사람이 저기 그저 이런 소리했어. 우리 때는 그리 들어봤지만 이제 어디 저기 이 삼인이랑 그런 기든가 어? 여기가 있어도 맞네, 부처도 만님이 어쩌고 어리할 수 없는이고 어, 조사도 어리할 수 없는 그랬는데 말이지 유심이 유식이니 싸그면서 그것은, 그것은 말이지 이가 오든니 사가 이무현이 사무현이니 뭐 이사무현사사무현이 말이야 그런 서로가다될게야그고탑주환 건설했어 그 도리를 깨칠 것같에 이것이 체중인지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이것은 참말로 이제 번의 망상 그대로 있는 데서그일종불법치기 이제 불교 번의 망상의 중생진계다이 말이야 그, 체중이는안 돼. 체중이 안 되고. 그,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더 해나가면 안 되면, 그, 이자 그, 체중에는 그, 사산부의 또리 말. 이것이 완전히 만들면, 이제, 음, 없어질 필요. 사산부의 또리가 벗어나 필요거든. 한층에 더 올라간단 말이야 그거는 구중행이다구중행인데 그거 가갖으면은, 일체 만드는 망상에, 번을 망상에 다그런 이제, 무심또리에 들어가. 무심또리게그걸 이제, 세사나, 세락지견 말이야 어? 세, 세락지견 이렇게 한단 말이야 훈지 세상 낙낙해가나 낙낙해가 있고 한 망상한 막내야 찾아보려 찾아보러 떠오고한 번일 가도 번일 번일 찾아보려 찾아보니 번이 망상하고 찾아보러 쏟단 말이오 그런게 불교 비지니뭐에뭐 어, 이무인이 사무인이 만드니 유심이 유신이 그런 돌이를 갖다가 찾아보려 찾아보있나 그럼 아까 보는 한층 나서는데 그거는 무엇있냐 알면은 말이여 정전 백수자나 만내야 굳자 음, 무불성 마상한 건 말이오 이런 돌이 딱이라. 예. 이제 본분 말이오. 이제 본문 돌이 도리, 그런 도리 있는데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그거는 말이지 음. 아까 참말로 이제 불법 지견 본의 망상을 갖다가 완전히 떠나시니 그것보다좀 낫지만 말이야 좀 낫지만은 예. 본의 망상떠난 말이야 어, 이 병이 아니냐 이것이야 그 세력 지견 무슨 병이 아니냐 이것이야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한 걸음 더나아있고 어, 현중연으도 가야 된다 현중연하고 뭐한되면양구방아려 음, 소리를 지르고 만드면 막막 농기가 깨려 하는 말이요 그런 이제 법문 말이요 그것이 이제 현중인이다 그것이 이제 처음의 구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고탑주라 간지가말이요 이게 이제 간말하자면 제1인이라는 것은 화엄돌이 사사무의 돌를 갖다 제1인이라고 여기 보고 최중인이라고 여기 보고 이제 또 이제 예, 이제 구주인이라 것은 어, 곧 이제 조사마님, 정리 백수산이 서래기 가는 말이야. 구주옵지 이거 갖다가 이제 제 이신에도 그것부붙여놓고말이야그제 잠미랑 한 것은 양고방하고 소리 지르고만 이이 하는 말이야 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뭉칠 때 이걸 갖추 제 잠미 이제 현주인이라 이기 말했거든. 그리고 보면은 자연히 어찌되냐면은. 그, 뭐, 이제, 사상무예토이 유심육토리, 뭐, 화암돌리 있었나, 그거는, 뭐, 교빈께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말이야 그럼, 정전 백수자 도리하고, 정전 보약도나, 육구자 물고 있으그 도리 보단 말이야 그러면, 양구방하라고, 음, 까말따나, 가마히 있던지, 뭐, 한하든지 어떻게, 몽질질하니, 그것이 더짚쁘다말 아니냐. 그러면, 조주가 만드면, 뭐 정전 백수자라 하니 이것이 말이지, 인제 하란 거면 못한거 아니냐. 요리 대빈지도, 음, 그래되면이거는 만드면, 뭐 꿈에도 이쁘죠 부부를 모르는 사람이야. 사람이란 말이야. 음, 애도 부부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요. 이제, 실제, 이제, 이제, 하려고 하다 발휘할 것 때문에, 이제, 정년 백수자 나는 것이고 말이지. 예, 모든 그것은 신층이 없는 것인데, 부부를 갖다 바로 깨치고 말이지. 그럼, 이제, 이것은 이제, 말만 따라가있고 결국은 정년 백수자라고 하는 게 말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나, 엉구, 이제, 지긴 삥이거든. 엉구 직인으로 갖다 다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제, 음, 고탑주라는 사람은, 이, 삼면삼료 또리를 갖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말이요. 이제, 이제 실건, 망담을 했고, 망설을, 망설을 했거든. 망설을 했고, 게 이제 삼면이란 것이 공부 원자 지어 나간 데 차지다 계단이다 이런 소리였어요 그 다음 임재신이 말하면 큰문제 틀려 했거든 어 삼면이란 건 뭐였냐면 은 음, 저기 삼요와현 하나의 삼요와다 같이 있다가거든제 1년에도 만드면삼요와 뭐 같이 있고 제 2년에도 삼요와 같이 있고 제 3년에도 삼요와 같이 한게고거든삼면가간 그래, 것은 자고로 만드면다 뭐 어떻게 다 말했냐면 은제 1년이라는 것은 대기를 말하는 것이고 대기 큰 기틀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제 2열악한 것은 대용, 그 대용을 말한 것이고 제 3일은 기용제시, 대용과 대기 대용이 만드면 대기 대용을 한참을 쓴단 말이오. 그 그러니까 이제 그 3열악한 것은 우리 이제 불법 침대에 서서 말이죠. 가장 제일 높고 포고 말이오. 무서운 것을 갖다가 3열악한 것인데 그러니까 임재신이 분명히 말이오. 현 하나 가운데 3열 다 같이 다게거든 우열이 없다고 말이야. 삶 우리의 본세 없는 것이, 우열이 없는 데 우치 그걸 갖다가 공부하는 차지와 계단적으로 말하고, 그는 임재심 말하고, 있는 거. 근본적으로 말하천리말리참말로 이제, 음, 벌써 한 소리다. 그 말이야. 꿈에, 그 모르고 한 소리거든. 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고탑자 그런, 이제, 망설로, 망담을 했거든. 예, 망설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임재정맥으로 내려가면서 큰 심녀들이, 막, 짱, 막, 예출 이어나라공격을 해줬단 말이야. 예? 진눈이 머리에 있면 그만기지. 와, 진눈만 머리에 있면 그만기지. 막 봉수 있으면만기지왜후회사랑까지만넌 문까지 말려라고 말, 저, 모르가냐 이기어. 인지심이 분명히 만드면, 예, 상구를 맞았지면은 상구 가운데만 구, 제일구 제1구, 제삼구에 맞짱 삼유삼유가 가나, 다 우린 구족해가지고. 또 삼, 삼유, 현, 삼유를 맞았지면은현 하나에 전부 다 말하자면은, 저기, 삼유다 같이 할 때가 거든 해놔야 사묘 다가췌는 그것만 많은 우주의율이 심 심지어 있을 수 있냐 말이야. 근본적으로. 그안한대고탑재고행실된된는 참말로 이제 불적은 결국은 종문으로 만드역재이다 반역이다 말이야. 이리까지 공개를 많이 했어요. 공개를 많이 했는데 꽤 지나 이 중국이 인재뿐 아니라 선종 정통으로 내려온 데 있었던 그걸 갖다가 아 절대 비격하고 말이야. 누구든지 지지는 않습니다. 지진을 하는데, 이항과어찌되는냐보조신이 이걸 갖다 많이 인용했단 말이오. 저력 같등 벌에도 가서, 예, 예, 산명을 이 예, 삼을 갖다가 저게 인용해가지고, 공부 차지를 인용하고, 이가나기리에가는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하고. 그런도시에원동성물에도 인용을 했거든? 그랬는데, 이제, 저력하고 가나기리에서는 그냥 인용했고, 이제, 원동성물에 가서는, 원동성물에 가서는 조금 줄을, 줄을 달았어요. 어? 조금 발표에 한 줄을 달았는데, 수비 인재지본이나, 인재 본인은 아닌데, 이 실제 만 고탑주가 말이여, 공부하는 차제로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그건 인재 본인은 아니다, 가 말이여. 그렇지만은, 음, 자 고탑주 연임 명지라, 고탑주 말을 빌려가지고 말이여. 이제 원동상물에 가서는, 원동상물으 가서는 조금 줄을, 줄을 달았어요. 어? 조금 발 빨빨 한 줄을 단은문제자이 수비 인재지본이나, 인재 본인은 아닌데, 이 실제 만 고탑주가 말이여, 공부하는 차제로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그건 인재 본인은 아니다, 가 말이여. 그렇지만은 음자 고탑지연이 명지라. 고탑주 말을 빌려 가지고만 빌려 가고 내가 이용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그 누가 본 인재 본인은 아니잖아그 인재 본 그것도 이제 말하 되면 이제 한쪽으로 볼것뜨면은그 보조지임이 이절려하고절그끝머리 절여 하고 간내길에서는 이삼 저게 삼면을 갖다가 이용하면 서 인용하면서 말이 인용하면서 공부 찾질 인용하면서 안 말다 내 생계 허물 있다 보시지만은 예? 원전 선물에 를가서는 분명히 수비 인재지 본인의 인재 본인은 아니지만은, 고타주 만에 뜻드 받았으면 내가 이걸 인용한다 쓰신니까그러한렇게만 자기만 되면 허물은 갖다가 이제, 참말로 이제, 그 안그다 아이가. 고일도 저기, 이해할란지 모르지만, 그건 안 그렇단 말이오. 어? 참말로 이제, 모르고 하는 것은 이제, 오다가 허물을 다가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지고 보면 생한지에비 알고도 고의를 보한면이건 참말로 생한지역 이란 말이오. 인재의 삶인 삶이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데, 임재 본의가 분명 아인줄 아실 것 때문에 말이지, 절대 배격하고 누구든지 삼면삼면을 갖다가, 참말로 만이 공부 고탑주 같지 말이오. 고탑주 같지, 공부하는 자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착달 그렇지 않다고 말이오. 이걸 갖다가 절대 배격하고 두드리 부사하듯이 인데 말이오. 왜만면면 자기가 만이인 임재 본인는 알지만은 고탑주만안 되면 뜻을 따라서 내가 진용한다고, 와, 그런 사람 와하냐, 이 말이오. 이것은 뭐냐면 실제 있어서 아무리 누가 어떻게 비밀하더라도 자기가 잘못 본 것만 사실이다, 이말이야 사실다말이요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 우리 이제 이 저기 선정에서도 예 조동정에 동산 오일 한지 있어. 어? 정중병 편중 음? 편중정말이요정중 예. 김중지 김중도 가는 것이 그 동산 오일이란 게 유명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그 이제 그 동산지인 뭐 인자 수지에 대한 조산심 그거에 대한 말씀하긴 뭐냐면 이것은 수지 법 실은 말이야. 법 자체 자체를 말한 것이지 공부하는 저게. 그, 심전, 공부하는 단계는 아니다. 딱 잘라서 말했어요. 말은놨는데그 뒤에 이제, 일본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쟨내밀 일본 임지성 사람도 그래. 백운순사 하는 사람들 같다. 그 동산 오일를 가도 공부하는 차지에, 삼면을 가도 공부하는 차 갔다 이렇게 배대하듯이, 이렇 배대를 해놨거든. 그것 보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동산 오일을 모르는 사람인단 말이요. 에 분명히 만내면, 그, 이제, 동산 5위한 것이 공부하는 차지 아닌 동시에, 예, 혹, 딴사님 오해할까 싶어서 말이요. 그동산이수재되는 그 조산신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또, 누구지 말하자면은, 이걸 갖다 공부한 차질을 본다면은, 예, 그동산 5위의 근본 뜻 모르는 것이라고, 백치된기라고 말이요. 아주, 이제, 억지하게 말이 나왔거든. 만 난데 불구하고, 그 아손들 말이요. 현찬 불견들이 갖다 그따위, 저기, 동선 오위를 갖다가 공부한 차질을 하고, 만 동선 오위를 갖다가 막, 유우만 막, 똥칠 뿐 아니라 막, 유우고 별로 낫겠다고 말이요. 그런 수업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흔히 벌라지면은 걔, 이제, 이제, 저기, 삼미라는 것도, 그 그렇거든. 그것도 그런데, 교화도 그래, 교화도. 교화도 보면, 이제, 화암종화암종 흰수가 만나면, 저게 제일, 이제, 참으로, 이제, 화암종을 갖다 집대상 아니냐? 걔, 근데, 흰수를 갖다, 제이거받은누구냐 이, 이, 이 청양이거든. 청양 만나 흰수 죽고 난 뒤에, 흰수 죽고 난 뒤에, 42년 뒤에 난 사람이라고 하면, 청 뒤에 난사람이다났 낫지만, 이 사상을 갖다가 기승한 사람인데, 흰수미도 제자하면서 제자였어. 혜원이라서 혜원이라고. 와, 함과 관정지라고 있지. 진사. 관정의 진사인데 혜원인데 혜원법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흰수 제자인 제자이면서 말이요 흰수 투자하면 막 영어금 얻나 비싸. 그래서 최양님최양구사가 나가있고 나가 흰수 투자는 다 바로 이해하고 해가지고 말이요 뭐라 카냐면 독수가 생어 정중하니 불가불발이라 독한 나무가 말이오. 독한 나무가 내 집안에만 떠나내서나비내 집안에 났단 말이야. 집안에 놨단 말이야. 안만내 집안에 났지만은독한 나무 그래 놨더면 사람 그마저저게 그래 보면 다는단 말이야. 불과불불이안 불과 별래 안 별래 단 말이야. 그게 물론 만드면데화종에 있어서는 현수가 만드면최치원인데 내가 현수보을 받아가지고 화종을 기증하는데 말이야. 응? 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현수 밑에 바로 공부해가지고 말이지. 이그저게 기승 한 말이야. 현법삼 보면 현수말한이 정도의 틀 있단 말이야. 그냥 완전한 독수예요. 독한 풀, 나무라고 말이예요. 그 현바스 말을 딴바에면 화음종을 망치고 말이 있겠네. 그러니까 할수 없어 내가 만독기를가지고 현을 어? 갖다 안 칠려야 안칠수 없다. 이 말이라. 고 음. 그건 뭐, 저, 화엄 현남에도 그 말을 갖다가 자세히 말해놨거든.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고음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단 말이야. 많이 있는데, 이제 설사 이제 보조임이 그, 그 삼행을 갖다가 아, 공부하는 차제를 말이예요. 인용하면서, 어, 언는 성불에 가서 수비 인재지 본인은, 인재 본인은 아니지만은, 곧합주을 뭐, 뜯어